어떤 피부 타입이세요 수부지죠 수부지 피부 타입은 절대 절대 절대 미백관리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설레임의 강원장입니다 여러분들 휴가 다녀오셨어요 휴가 다녀오면 어때요 당연히 미백관리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수부지 타입의 미백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수부지 피부 타입은 피부 장벽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각질층이라든지 세포간 지질의 이상 등이 같이 존재하는 민감성 피부 타입이거든요 자, 피지가 많으면 얼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산소와 접하면 산화가 되는데 이게 과산화 지질이라는 형태로 변해요 흔히 말해서 약간 좀 피지가 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약간 좀 음식이 상했어 그럼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갔어 어떠한 상태가 돼요? 장염이 일어나고 배탈이 나고 이런 난리 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게 얼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첫 증상은 붉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좀더 악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 피부 장벽이 염증이 있으니까 건강하지도 않죠. 그로 인해서 피부에 있는 수분도 빨리 이렇게 소실이 되니까 건조함도 느끼게 되는 거고, 또 피부 상상자균이라게 존재해요 를 나쁜 균이 우리 피부에 많이 이렇게 좀 차지하지 못하도록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렇게 피지가 많아지고 나면 염증이 생기잖아요 피부가 약간 중성화로 변해가는 거예요 여드름균 같은 것들이 점점 더 피부를 갖다가 좀 약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드름도 더 호발하게 되는 거죠 즉이 수부지 피부 타입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색소침착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어 그러면 나는 수부지 피부 타입인데 나는 그러면 뭐 레이저를 받아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피지를 우선 줄여야 되거든요 모공을 따라 가지고 각질이 두껍게 쌓이는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만져보면 은 피부가 약간 올록볼록 해요 들힐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그런 애들을 갖다 좀 약간 살살 녹여주는 게 필요한데 그때 주로 우리가 쓰는 제품들이 보통 필링 제품이기는 합니다 어, 저는 주로 이렇게 소음에 발라서 쓰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수부지 피부여도 얼굴 전체에 피지 분비량이 많은 경우는 없습니다 코라든지 턱이라든지 어, 코라든 턱이라든지 이마 이런 부분을 먼저 발라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 있는 부분에 조금 더 농도가 높은. 산 성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약간 좀더 피지를 잡을 거고 나머지 낮은 농도들이 나머지 얼굴을 갖다 좀 약간 약하게 정리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지가 과하게 정리 되진 않지만 아주 약하게 좀 정리가 되는 거고 어떤 분들은 이 필링을 하지 말라고 라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약한 필링은 괜찮습니다 우리의 피부는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이 각질 세포라든지 표피 세포가 딱 떨어져 나가는 쌍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기저층에서 세포들이 또막 일을 해요 자 그래서 수부지 피부는 무조건 피지를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수부지 피부는 건조하잖아요 그쵸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피부 장벽이 건강하지 않다 건강한 사람은 뭐 아무거나 발라도 아무 문제없어 피부는 언제나 안정한 상태이지만 이 수부지 피부 같은 경우는 각질층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파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외부 자극으로부터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보습제 하나만 잘 쓰면 됩니다. 보습제 같은 경우도 너무 오일 함량이 많으면 모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세포관 인지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성분을 보면은 콜레스테롤, 그리고 자유지방산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보습제를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까지가 다예요. 내가 지금 약간 얼굴이 붉고 또이 여드름 색소 침착 때문에 뭔가 치료하고 싶어서 미백 제품을 아무리 써도 트러블만 더 생기지 하나도 개선되지 않거든요. 네, 오늘 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에는 좀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저는 수부지예요. 네.